아이 귀여워 너무 귀엽다 포키 너무 귀여워요 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하울 영상인데 제가 마바밤 요 미니 사이즈 다이어리를 샀어요 요즘에 약간 귀엽고 깜찍하고 이런 귀여운 30 미니 다이어리가 있더라고요 어 너무 귀엽다라고 생각해서. 텐마이텐에서 구매했고 요 가격은 27,300원에 이한 세트로 샀습니다. 어, 저 솔직히는 사실 이거 다이어리 단품으로 사고 싶었는데 다이어리 단품으로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래서 저에게는 선택 사항 이 없이 이거밖에 살수 없는 상황이긴 했는데 이런 미니 사이즈 30 다이어리도 많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패키지는 굉장히 귀여워요. 귀엽고. 뭐딱 보시면 단데, 30 다이어리 엄청 귀엽죠? 이30 다이어리, 그리고, 요거는 키링. 키링. 펜. 그리고 요거 파우치 파우치 그리고 이것은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스티커 같아요 스티커 같은데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포키 펜인데 일단 귀엽고 전 이런 쓸데없고 귀엽고 하찮은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똑딱이 펜이네요 근데 다른 분들 리뷰를 보니까 그 상품평 후기를 보니까 생각보다 이펜이 괜찮다는 말이 되게 많았어요 오오 오, 진짜 펜이좀 저렴한 느낌은 안들어요. 필기감이 잉크 나오는 굵기도 균일하고 중간에 끊기거나 그런 것도 없고 약간 필기감이 약간 사각사각사각사각 약간 고런 느낌이에요. 되게 부드러운 필기감은 아니고 조금 쓰는 느낌이 있는? 그런 펜입니다. 너무 귀여운 펜입니다. 그리고 이건 파우치인데 이런 투명 파우치거든요 이 안에 스티커 같은 거 넣어다녀도 괜찮을 것 같고 이런 투명 파우치인데 굉장히 귀엽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조금 더 유용하게 쓸수 있는 방법이 많을 것 같아요 귀엽습니다 그리고 키인 키링 키링 키링 토이스토리 4 버전이고 우디 키링이에요 귀엽고 요런 디테일이 굉장히 세심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서 고급스럽고 완성도 있는 느낌의 우리 키링입니다. 어, 이 별도 너무 귀엽다. 이런 자잘한 귀염둥이들이 이 키링의 완성도를 조금 더 높이는 것 같아요. 귀엽죠? 그리고, 이거는 스티커 같은데, 스티커, 어 귀여워 아 이거 티켓이구나 이런 빈티지 티켓이에요 너무 귀여운데 우와 오 생각보다 되게 고퀄이에요 아 근데 아쉽다 몇장 없어서 빈티지 티켓입니다 다이를 꾸미기 할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수 있는 티켓이고 근데 아까운데요 쓰기 너무 아까운데 이거 오 너무 예쁘다 이거 난단 요렇게 있고 이제 마지막 대망의 오늘의 본품입니다 본품 다이어리 30 사이즈의 미니 다이어리고 지금 제 손이랑 비교해봐도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손가락 손가락이 조금 짧은 편이라서 손 자체가 좀 작은데 제 작은 손이랑 비교했을 때도 딱요정도입니다 핸드폰이랑 비교하면 요정도 느낌이에요 굉장히 작죠? 제 핸드폰은 아이폰 1 0 s 사이즈인데 요정도입니다 안에 이제 내부 구성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너무 귀엽다 되게 초등학교 때 갖고 놀던 문방구에서 팔던 그런 장난감식의 다이어리 느낌이 나요 아 귀여워 일단, 속지 구성은 지금 이렇게 보기에는 총네 가지, 1, 2, 3, 4, 네가지의 구성이 있는 것 같고, 여기, 이제, 앞면에 이렇게 표지? 표지를 꺾였다, 뺐다 할수 있는, 이런 비닐주머니?가 있어요. 이렇게 있어서 표지는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걸로 바꾸셔도 될것 같고, 요 속지는 총네가지 종류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런 속지, 그리고 <웃음> 귀여워. 이런 속지. 네, 저는 어차피 속지는 제가 따로 만들어서 써도 돼서 아, 이거 귀여워. 너무 귀엽다. 포키.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운 속지와 그리고 요. 이렇게 총네가지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네종류의 속지 다 그냥 간단하게 메모할 수 있는 메모지 같은 속지 느낌이라서 일반적인 다이어리에 먼슬리나 위클리 그런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은 여러분들이 따로 뭐 제작해서 만들어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거 이외에는 사이즈 자체가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군더더기 없어요 군더더기 없고 오 요런 링도 굉장히 잘 열렸다 닫혔다 합니다. 이 다이어리에 같이 있던 패키지 구성인데 한번 봐볼게요. 아 너무 귀엽다아아 아, 너무 귀엽다. 이거는 주머니에요. 이 투명 주머니 아마 요렇게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투명 주머니고 어, 이거 굉장히 유용한 것 같네 되게 작은 데 있을 게다 있어요 그리고 이건 간단하게 스티커나 마스킹 테이프 붙여놓기용으로 해도 될것 같아요 스티커판 같은 느낌으로 쓰시면 될것 같고 이거 이외에도 이 표지용 이 표지 교체용으로 들어있는 미니 포스터가 한 장, 두 장. 어 귀엽다. 세 장. 네 장. 다섯 장. 이렇게 더 있고 이 중간에 이런 거 뭐라고 하지? 이런 걸 뭐라고 해야 돼요? 바인더? 뭐라고 그러지? 아무튼 책갈피. 아무튼 뭐 그런 개념으로 쓸수 있는 약간 가림막 용도로 쓸수 있는 카드가 총 4장이 들어있습니다. 4장 다 굉장히, 어, 너무 귀여워! 다 너무 귀여운 그림의 가림막. 개인적으로 이 주머니는 유용하니까 일단은 꽂아두고 나머지는 제가 어떻게 쓸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요 촉감찍한 30 미니 다이어리 언박싱을 해보았고 구성도 간단하게 같이 살펴봤는데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서 빨리 요것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랑 공유를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구성품 중에 좋았던 거는 이 티켓이 최고고 너무 귀엽고 그리고 요 깜찍한 파우치도 잘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 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조만간 바로 곧또 올게요. 안녕. 빠이.